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학창시절이든 혹은 학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든 간에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학이 밉상을 받는 과목이라 할수 있는데요. 한국 교육이 잘못되었다. 다른 나라 교육을 보면 개념 위주인데 한국은 기계식으로 계산만 매번 시키더니 나중에는 문제를 꼬아서 그 나이에 풀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개개인적인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어떠했던 간에 제가 장기간 수백 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초, 중, 고에 따라 학생들을 관찰하며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학도 재능이 필요한 과목이란 부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학재능에 대한 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각기 타고난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기에 강한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는 신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점수를 100점 혹은 90점 이상 받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안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혹은 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가수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경우라면 하지마! 라고 해도 계속해서 몰입하게 되고 점점 더 매니아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죠. 마찬가지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도 실제로 수학을 좋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흥미도도 그렇지만 내가 분명 많은 시간을 들리지 않아도 정답을 맞추는데 재능이 남달리 발달해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수학이 어려운데 열 문제 푸는 것도 지겨운데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하는 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절대로 수포자가 되자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자신을 잘 알아보고 무조건적인 노력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라는 학생은 1시간에 서른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이 90%가 나오고 B라는 학생은 1시간에 열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이 70%가 나온다면 B 학생은 A 학생에 비해 수학적 재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내 상태에 적합한 공부방법을 찾기 위해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수학에 그리 뛰어나지 않은데 70점을 받아왔다고, 구박받고, 공부한다고 혼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온 70점에 대한 점수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아예 수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학점수 향상을 바란다면 그런식으로 어른들이 학생에게 네가 잘못되었어 라고 언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어른들이 주식을 살때 어떤 종목을 사고나서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맞추는 것도 50%의 확률이 달린 문제인데 70점이라면 잘한 점수인거죠. 무조건적으로 90점이다, 100점이다 요구하는건 학생들에게 또한 자기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수학에 대한 재능도 손재주나 음악적 감각처럼 사람마다 타고난 특성이 다른 것뿐이라는 걸 인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팁은 평소 공부를 할 때는 답안지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답안지 참고에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인 90년대와 한창 수학 수업을 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들을 꽤 자주 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수학은 절대로 답지는 보지 말고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데요. 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고 보는 편입니다. 답지를 보지 않고 고민을 하는 습관을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건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 자원이 갖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로 치자면, 세 줄짜리 문장을 독해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줄마다 다섯 개씩 있을 때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단어를 유추해서 다 독해해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최소한 한 줄에 한개 혹은 두개 정도를 모르는 상태여야 유추를 하든 문맥을 집든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수학이라 과목은 단순하게 하나둘 엮어있는 방식의 과목이 아닙니다. 그나마 중학생 때는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 등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한문제에 한두 공식을 활용한 패턴의 연습이라 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한 문제 안에서도 알아야 할 이전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의 패턴 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80점,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다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점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적 효율을 생각할 때 너무 오래 붙잡아둔다면 그 시간에 더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건 당연히 자신의 몫입니다. 다만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종류의 문제를 접하고자 할 때는 답안지 활용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답안지 참고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답지에 나오는 문제 전개 방식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의 용돈 되지만 인간의 머리는 암기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답지 참고를 한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 있다고 한다면 다음날 똑같은 문제에 대해 답지를 보지 않고 풀게 되었을 때 다섯 문제 전부가 기억나지는 않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기억나고 일부는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까먹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또 다시 안본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수학 점수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연습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번째 말씀드릴 팁은 수학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모르는 문제보다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자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는 건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세네 문제씩 있는 거죠. 가령 25문항에서 수학 점수를 8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5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 난이도가 높아서 손도 못대는 문제가 두 문제, 아는 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세 문제라고 한다면 실수만 줄였어도 92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은 안타깝게도 집중력 부족과 연습량 부족량의 결과물입니다.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집중력이 부족하게 타고났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향상해 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집중력이 없어서 난왜 이럴까? 왜 선생님 혹은 부모님에게 매번 혼나기만 할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스스로를 침체시키는 생각이죠. 저도 타고난 집중력은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자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었는데 너무 천방지축이라서 학원에서 저를 거절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평소에 봤던 점수보다 10점, 20점씩 상향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학의 난이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자면 아주 난이도가 쉬운 문제, 중간급의 문제, 고난이도의 문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세 가지 난이도를 모두 같은 비율로 썩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30% 내외, 중간 난이도가 55% 내외, 고 난이도가 15% 내외 정도 됩니다. 즉, 시험이란 형태에서 정말 너무 어렵다 하는 수준이 많아야 두세 문제에 국한되는 거죠. 내가 정말 평소에 수학이랑 담 쌓고 산다, 공부에 그리 흥미가 없다 하는 경우가 3, 40점대의 점수가 분포되며 어느 정도 공부는 했는데 하면 6 70점대의 점수가 나오는 현상들이 난이도의 분포도에 따른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문제집을 풀때 내가 평소 어느 정도 점수들을 갖고 있는지 인지해서 고난이도 문제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차라리 중간급의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량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팁을 정리하자면, 내가 지니고 있는 수학에 대한 인식, 또한 답안지도 참고하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